안녕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 네, 요즘에 제 채널에 대한 관심 정말 뜨겁거든요 좋아요 수 정말 많아졌고요 구독자 분들도 아주 많으세요 네, 지금 오늘 처음 시청하신 분 구독도 해주시고요 또 계속 하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고요 네, 어, 요즘에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고관절 부분에 불편함을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았고요 엉덩이 걷기 할때 네, 골반 들어 올리기 굉장히 힘들었다. 또 전굴 자세를 할때 이렇게 그냥 평상시처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네, 골반을 세워서 허리를 위로 쭉 들어 올린 상태에서 숙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허리를 세우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 박쥐 자세, 네, 이명 다리 찢기 자세 있죠? 거기에서 이 앞으로 숙이려고 할때 안쪽에서 걸리는 부분 당겨서 많이 아픈 부분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질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고관절의 내부쪽에 힘이 좀 약해져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관절을 굽히는 힘을 강화시키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양이 자세 먼저 가볼게요. 고양이 자세 손 사이는 어깨 넓이로 하시고요. 발과 무릎 사이는 골반 넓이로 하시면 됩니다. 네. 매트 길게 이용하시고요. 발등 정강이 바닥으로 손바닥 아래로 어깨와 손목, 수직, 골반과 무릎 수직입니다. 네. 고양이 자세에서 오른쪽에 발가락을 이렇게 젖혀서 바닥으로 디디시고요. 내쉬면서 배 힘껏 안으로 당기고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서 10cm 들어주세요. 네. 네, 들이쉬면서 오른쪽 골반을 이렇게 45도 방향 뒤쪽을 향해서 멀리 밀어내세요. 오른쪽 고관절을 굽히는 힘을 더 깊이 강하면서 뒤쪽에서 오른쪽 엉덩이 근육에 굳어있는 부분을 지금 풀게 됩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무릎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왼쪽 발등은 아래로 내려주시고 오른쪽 발가락을 꾹 디디면서 무릎 10cm 위로 배를 힘껏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들쑥 오른쪽 골반을 뒤쪽으로 멀리 밀어내세요. 깊이 오른쪽 고관절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면을 계속 사용하고 있죠. 이 부분에 굽혀진 힘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쪽에 힘이 덜 들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고관절이 힘이 안 들어간 무릎이 바닥에서 약간 이렇게 잘안 올라오는 분들이 있고요. 또 뒤쪽이 여기 가 굉장히 뻣뻣해서 이쪽이 뒤로 골반이 뒤로 잘안 나가는 느낌이 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 뒷면이 많이 굳어질수록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저리거나 다리가 당기는 그런 느낌들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리가 이렇게 어,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 나실 수도 있고요. 또 부종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럴 수 있거든요. 네, 반대쪽으로 다리를 바꿔볼게요. 왼쪽 발가락을 꾹 눌러 디디시고요. 배를 힘껏 당기면서 무릎을 이렇게 위로 10cm 들었습니다. 천천히 왼쪽 골반 뒤쪽으로, 왼쪽 엉덩 관절로 뒤로 쭉 밀어내세요. 왼쪽 골반이 뒤로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멀리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왼쪽 무릎 아래로 내려주시고 발등도 아래로 내립니다. 네, 팔꿈치 굽히시고요. 이마, 가슴, 엉덩이 아래로 내려줍니다. 네, 들숨에 돌아오시고요. 이제 좋은 동작 빠르게 해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두 번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4회에서 8회 정도 해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발가락을 꼭디디시고요 오른무릎을 10cm 들어올립니다. 들숨, 오른쪽 골반 뒤쪽 방향 대각선 45도로 멀리 밀어내세요. 오른쪽 엉덩이 근육이 지그시 펴지면서 당기는 느낌 또 시원한 느낌들이 나게 됩니다. 안쪽에 오른쪽 고관절은 여기는 굽혀지는 힘이 강해지죠. 천천히 오른무릎 내리시고 발등 아래 반대로 왼쪽 발가락 바닥면 젖히시고요. 꾹 눌러 디디세요. 오른쪽 발등과 왼쪽 발가락 힘껏 누릅니다. 왼쪽 무릎 위로 10cm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당기시고 왼쪽 고관절 뒤로 멀리 밀어내세요. 왼쪽 엉덩이 바닥면이 천천히 뒤쪽을 향해서 확장되면서 당기는 느낌이 나실 수도 있고요. 시원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왼쪽 무릎 아래로 내려주시고 발등도 아래로 내려놓겠습니다. 잠시 팔꿈치, 이마, 가슴, 엉덩이 아래로 내려주시고 양손 무릎 쪽으로 가져와서 열심에 상체 일어나겠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세 하시고 난 뒤에 골반 쪽에 이렇게 앉는 것들이. 지금 저는 이제 두번 보여드렸죠? 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네번에서 여덟 번을 하세요. 네, 횟수를 물어보신 분도 계셨더라고요. 네, 어, 사실은 횟수는 제가 이제 몇 회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각자의 몸 컨디션에 따라서 더 많이 해주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분이 있고요. 너무 많이 하시면 오히려 네, 부담이 되기 때문에 횟수를 적절히 줄여, 줄여서 하셔야 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음, 어, 구체적으로 조금 더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분의 몸 상태를 좀더 말씀해주시면 더 질문을 답변을 해드리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각자의 제가 기본적으로 보여드린 자세는 있지만 이몸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하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 내용 유용하셨으면 좋아요도 계속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민정요가입니다.